셀바스 AI 1월에 역배열 돌파 초입 박스 돌파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하루 만에 21% 주황색깔 급등 나왔고요 이후에 추세가 유지 됐기 때문에 계속 홀딩 반복매매 사인드렸습니다. 15일선 단한 번도 이탈 없이 추세가 이어졌고 최근 고점박스에서도 주황색깔 원에 2만원 후반대에서 재추천을 드렸고요 이때랑 같은 패턴으로 회색 박스를 고점에서 주면서 요 하단 박스 하단 이탈이 없으면 더 간다 라는 관점으로 추천을 최고점에서 또 드린 거죠 이때 기준으로 20% 올라갔다가 뒤에는 조금씩 무너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때 21선 이탈이 나왔을 때 3월 31일 셀바스 AI 고점에서 21선 첫 번째 이탈이 나오고 있으니까 주의를 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지가 28,000원 첫 번째 지지다. 그러니까 21선 이탈부터 분할 매도 시작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28,000원 이탈하면 더욱더 주의하면서 하락시 정리를 또 시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같은 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고점에서 이탈 주의드렸고 얘도 좀 크게 빠지고 있는 중이고요. 결국 그 자리를 지나서 금요일에 셀바스 AI가 788억 원 주주 배정 유상 증자 뜨고 시간의 하한가 나왔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도 주주 배정 유상 증자 하면서 같이 셀바스 AI 1봉이고 여기서 고점 박스 확인하고 어, 요날 21선 반등 박스 돌파 기대로 재추천 자 바로 성공했죠. 이렇게 단기에 20% 30% 수익이 나와줬고요. 이제 올라가면서 하락하면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꺾이죠. 꺾이니까 가만히 들고 있지 말고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도 하면서 보유선 대응으로 수익을 챙기는 거고요. 혹시나 정리를 하지 못하고 계속 들고 있었다면 본전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때 손실 전환 당할 때까지 가만히 들고 있는게 아니라 최소 본전 위에서는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21선 이탈 나왔을 때 제가 경고 드렸고 뒤에는 조금 가짜 반등 주다가 다시 또 이탈을 하면서 저점을 낮추고 시간의 하한가 이렇게 21선 항상 주요하게 지지로 보셔야 되고 추세를 타면 제가 이렇게 큰 추세를 끄어드리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큰 추세를 한 번도 이탈한 적 없이 11선 추세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최근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끄어보면 2 0 1선 이탈하는 3월 31일 같은 타점에서 이탈이 나옵니다. 이거는 과거로 가셔도 한번 같은 구간이 있을 건데요. 역시 요 구간 있죠. 여기 보시면 21선 지지받고 또 근사치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다가 여기 이탈하면 11,000원 정도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또큰 하락을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고 역시 이큰 추세와 21선이 일치하는 자리가 여기서 이탈하고 뒤에 크게 빠집니다 항상 크게 오르면 주요 지지를 이탈했을 때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큰 하락을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 이번에도 같은 자리였다 그러니까 차트가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잘 복습을 해가지고 큰 하락에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때도 큰 추세가 나와주다가 21선 이탈하고 크게 무너졌던 구간이 있었고요. 뭐 뒤에 회복하긴 하지만 단기에 엄청나게 크게 빠지죠.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탈을 했고 뭐 이후에 뭐 회복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큰 하락이 나온다. 이거는 우리가 최근부터 계속 상기하고 경계를 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하락폭은 요 장기 2평 부분까지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높은 확률로 여기까지 빠질 거예요. 가짜 반등 주면서 과거에도 보시면 자 여기서 추세 이탈하면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과 똑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추세 이탈하면 높은 확률로 장기 2평까지 하락할 것이다. 아까 끄어줬었던큰 추세 이탈하고 요 추세를 이탈하면 장기 2평까지 빠질 것이다. 여기까지 빠질 것이다 같은 리딩을 줬겠죠 이거는 모든 종목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장기 2평 돌파하고 추세가 나온다 그리고 추세를 이탈한다 그럼 높은 확률로 구름 이탈하고 121선까지 빠집니다 주황색깔 선까지 1차로 빠져요 역시 빠지죠 121선 부근에서 반등 한번 주고 또다시 어, 결국 요구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유도 어,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장기편평까지 빠질 확률이 매우 높다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현재 보유자는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자비스도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하락이 있었죠 이때도 제가 장기2편까지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6월 24일에 자비스가 주주배정 유중이었고 이때 영상 설명으로 장기2편까지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 주고 최대 80% 올라갔다가 뒤에 유상증자 맞았고요 요 구간이죠 이때 이날에 리딩을 준 거고요 분홍색깔 날에 리딩을 준 거고 장기2편까지 빠질 것이다 장기위까지 빠졌다가 이탈하면 여기까지 밀렸을 겁니다. 근데 지켜가지고 반등이 나와줬고요. 이후 반등이 나올 때 여기 갭이 있죠. 악재로 갭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회복하고 갭시작점 갭매우기 갭매우기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라가고 안착한 다음에 조금 더 상승이 나와줬고요 120억 주주배정 유중이었고 마이너스 23% 저가 찍고 종가 마이너스 19% 마감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볼게요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에 어떤 흐름이 나왔나 오스코텍 1200억 주주배정이었고 저가 마이너스 27% 종가 마이너스 25% 이유는 흔들면서 크게 박스를 유지해주고 있네요. 다음 비츠로시스 177억 주주배정 유중결정으로 하한가 마감했고 이유는 행보하다가 급등 또다시 박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듯 주주배정 유중결정은 아주 큰 악재고 보통 마이너스 20%에서 하한가 마감까지도 나온다. 과거 사례 복습하시고요. 다시 셀바스 AI 1봉으로 와서 이걸 좀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고 추세를 이탈하면 장기 2편까지 매우 높은 확률로 빠진다. 이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면서 장기 2편까지 내려오는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패턴 이 구간에 최근 셀바스 AI가 위치해 있었던 거고 추세를 이탈하면서 장기입형까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장기입형이 이렇게 깔려 있겠죠 가짜 반등 주면서 장기입형까지 빠지고 또다시 침체 구간을 거친 다음에 이후에 다시 또 장기입형을 돌파하는 자리가 이 무릎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새로운 시작점을 만들어 주는 거죠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는게 반복이 되는거고요이 파동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무릎에서 추천하면 더 올라가는 이유가 되는거고요그 무릎의 시작점이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는 요 구간이었죠 그리고 제가 추천했던 을 구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기 역배열 끊고 박스 보여주다가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다 자, 첫번째 급등 이후에 박스 확인 박스 돌파 요날 박스 살짝 돌파했죠 꼬리는 무시합니다 캔들 몸통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가 기준이 되는거고 딱 안착한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하루만에 21% 급등 이후에 추세타면서 쭉올라갔고요 그러니까 또 무너지고 다시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올라갔다가 무너지고 이후에 또 장기입형을 회복하는 구간이 나온다면 그때는 또 제가 제 추천을 줄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자리가 여기 위치에 있는 거고요 장기입형 장기 여기까지 빠지고 밑에서 침체 구간 거친 다음에 다시 또 장기입형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추세전환을 노리고 다시 재관심을 가져볼 수 있고요. 근데 월봉상 지금 너무 미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대시세가 나왔던 종목은 가급적 이후에 눌림타점을 잡지 않는 게 좋아요. 이런 종목들은 가짜 반등 주면서 오래 쉬어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대시세가 엄청 크게 나왔던 종목들은 제자리까지 빠지는 경우도 있고 다시 이전고점까지 회복하는 데는 엄청나게 큰 시간이 걸립니다 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시대 종목을 오른쪽에서 공략하는 것은 조심하자 결론적으로 대응법을 말씀드리면 지금 20% 30% 하락을 월요일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정도 빠지면 121선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가짜 반등이 한번 나오고 이후에 이탈할 확률이 크고요 이런 식으로 결국은 가짜 반등 주고 다시 또 241선까지 빠질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주면 그때 손절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죠 근데 이탈이 나오면 빠르게 당연히 241선까지 내려올 거고요 이때도 역시 유사하게 가짜 반등은 한번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짜 반등 주고 또 빠질 확률이 크거든요 그때 가짜 반등 줄 때마다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개파락으로 푹 빠져 가지고 여기서 손절을 못하는 상태가 되고 손실이 극대화됐다면 가짜 반등을 좀 노려보면서 요 구간에서 손실을 재소화해야 되고 일부라도 매도하면서 기회비용을 살리셔야 됩니다. 가만히 전량 들고 있으면 계속 기회비용만 잃게 되는 거죠. 제가 방금 설명드린 가짜 반등 주면서 하락나오는 패턴이 과거에도 있었으니까 요 구간 앞에 설명한 구간대로 반등 주고 그리고 또 빠졌다가 반등 주고 또 빠지고 이렇게 계속 저점이 낮아지죠 이후에 회복하긴 했지만 오랜 시간 침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기회비용을 잃을 수가 있다. 추천주는 아닌데 셀바스 엘스케어도 간단히 볼게요. 앞에 설명한 거 그대로 동일하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지지는 27일의 시가 7 6 8 0원이고요자 여기를 지키면 어, 괜찮겠지만 만약에 이탈이 나오면 121선까지 바로 빠르게 빠집니다. 여기 개파락 구간도 있고요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빠르게 빠져요. 1차로 여기가 딱 121선 올라오는 가격과 일치하는 자리고 다음 5000원 정도 요 어, 구간은 진흙이기 때문에 밟으면 푹푹 빠지는 자리입니다 30% 하한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요정도 8천원 정도까지 빠지네요 8천원 정도까지 빠지고 여기서 이제 힘싸움이 나와주는거죠 요 구간에서 힘싸움이 나올 것이다 만약에 상승이 반등이 나온다 해도 앞페랑 동일합니다 셀바스 AI도 제가 가짜 반등 주면서 이런식으로 빠지는 거 조심하라고 했고 셀바스 엘스케어도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이런 식으로 계속 저점이 낮아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높은 확률을 제시해 드리는 거고요 과거 패턴을 토대로 부디 첫 번째 지지시키고 시원하게 반등 나오면서 다시 또전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역대 신고가까지 다시 가주기를 바라겠습니다